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드리번 패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를 활용하는 건데 어, 스케치에 있는 그 포인트 있죠 그러니까 점을 활용해서 패턴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 패턴이나 원형 패턴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칙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스케치의 포인트를 활용하면 불규칙적인 이런식의 어떤 불규칙적인 위치의 패턴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피쳐 단위로 할지 바디 단위로 할지 그리고 레퍼런스 해보시면 베이스포인트가 있고 특히 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조금 독특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를 잘 활용하시면요. 자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예제 파일을 가지고 실습하기 전에 간단한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뉴한 다음에 스탠다드로 들어오겠습니다자 스케치 사각형 하나 그릴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적당, 한 크기로 하죠. 오케이. 여기다 여러분이 한번 구멍을 한번 뚫어보죠. 보 하겠습니다. 어, 뭐, 그냥 가장, 뭐, 기본 값으로 할까요? 예, 그런 다음에 제가 포인트 하나 찍었습니다. 어, 너무 큰데요? 자, 그러면, 뭐, 요거, 한3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 얘는 1 정도로 하고요. 여기는 2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 정도로. 예 관통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뚫었어요 그러면 선형 패턴이나 원형 패턴 어떻습니까 일정한 규칙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 이면에다가 형상이 있는 면이 있죠 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인트 있죠 얘 가지고 이렇게 제가 위치를 찍었습니다 물론 치수를 이용해서 완전 정리하는게 낫겠죠 자 빠져나오죠 스키 누르면 되죠 자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 패턴을 하죠. 그럼 어떻게 했냐면, 피처 선택해달라는 얘기죠. 홀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 잡은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스케치 어떻습니까? 6개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선택됐죠. 왜? 현재 눈에 보이는 비지빌리티가 켜져있는 스케치는 하나밖에 없어서 자동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쯤이 자동으로 잘찾아들갑니다 OK 눌러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스케치 살릴까요? 여기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더 그려보죠 자 포인트 가지고요 이렇게 세개를 그렸습니다 그럼 현재 스케치가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두개 있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용 패턴을 이용하시면 자, 피쳐 처 예, 잡겠습니다 스케치 자동으로 잡히나요 안 잡히죠 그래서 이거 눌러 가지고 여기서 찍던지 여기서 찍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잡아주면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어, 형상어이 면에다가 작업을 해놓고, 자, 한 번, 이, 키워볼까요? 요렇게. 형상 이 면에 작업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케치 할 수, 저저할수 있느냐, 스케치형 패턴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가능합니다. 아시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자, 쭉 올려보죠. 익수로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다 공면을 하나 제가 그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만들면서 이 공면까지 돌출을 한 겁니다 공면까지 돌출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스케치를 하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요 상태에서 한번 스케치패턴 어, 해보죠 찍으면 피처 저는 얘를 잡을 거예요 그럼 포인트 잘 차이 들어가죠 잘 차이 들어갑니다 문제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모양 그대로 가는 거죠. 저는 이 공면까지 돌출했으니까 공면까지 나머지 패턴한 결과들이 다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뭐라고요? 어드저스트입니다. 그러면 A의 생성 정보를 가져오니까 요런 식의 패턴이 수행이 되는 거죠. 아시죠? 물론 패턴한 결과물은 서프레스하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패턴했는지는 이 안에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탑에서 본다그러면이 형상의 가운데 점이 이렇게 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베이스 포인트를 이용한다그러면 저는 이 점이 차이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 이 공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자이 점을 찍으면 이 점이 포인트를 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잘 차이 들어가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쭉 내려보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제가 음, 이런 식이었던 형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 면에 사각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돌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러 처리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원래 있던 면 있죠? 원래 있던 한번 들어보죠. 가 더블 클릭하시면 원래 있던 면에다가 이렇게 모서리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따라서 이렇게 포인트 몇개 불규칙적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수행이 될까요? 분명히 이 면이랑 저뒷 면이랑 다른 면이지 않습니까? 다른 면이죠. 그렇죠? 얘는 이 면에다 그려놓고 제가 금방 이 감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평면에 있는 경우에는 뭐 문제없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른 평면에다가 스케치 이용 패턴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케치가 무슨 스케치죠 2D 스케치입니다 어느 면요 그냥 이 면에다가 작업한 2D 스케치일 뿐입니다 자 해보죠 피처 예를 잡겠습니다 예두개 잡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는, 당연히 지금 눈에 보이는 스케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녹색 점이 이 형상이 가운데 있죠. 거의 대부분 가운데 자동으로 세팅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이 점이 여기에 포인트에 차이 들하다 보니까 형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이 베이스 포인트부터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베이스 포인트를 잡으려니까 스케치 11이 보여야겠죠. 어? 여기서 안 보여요. 여기서. 그렇죠? 자 일단 요거를 비즈빌리티를 켜놓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업하는 와중에도 요런게 비즈빌리티가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언젠가 인벤트가 요런 기능까지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피처 패턴과 아, 익스로드하고 필렛 잡고요 스케치 12번 얘가 잡혀 버렸죠 저는 12번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는 요점 있죠 요점 네, 이게 잘안 잡혀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 점이 안 잡힙니다. 요 점이, 가운데 이 스케치, 이 점이 잡혀야 되는데, 이 점이 안잡혀요 있죠? 자, 뭐, 일단 형상의 점을 찾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워크 포인트를 하나 만드시죠. 한번 만들어볼까요? 워크 포인트 있죠? 요 점에다가, 아, 요것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찍고요. 피쳐. 얘두개 예,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12분 잡죠.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하면서 이 점에 갖다 대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요게 뜰 겁니다. 자, 그게 보시면 포인트 보이죠. 그럼 요게 잡히는 겁니다. 요 점이 베이스 포인트 되고 그 점이 정확하게 찾아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얘가 좀 이상하죠. 그럴 때 베이스를 쓰는 겁니다. 이 면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이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리셔가지고, 돌려가지고, 어느 면요? 이 뒷면도 같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각 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패턴이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아,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웃음> 자, 요게 이제, 베이스의 기능입니다. 어? 자, 옆에 있는 것 다음에 해보죠. 그러면, 제가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럼 2D 스케치만 가능하냐? 3 스케치는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3 스케치도 하나 해봤습니다. 요거는 비지블티 꺼버리고요. 3 스케치를 켜놓겠습니다. 이 이면, 위에면 각각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3스케치어 와서 이 면상에 포인트를 찍고 모서리랑 치수구속을 그려놨습니다. 자,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 단축키 지정해놓고 쓰시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a l t 2하고 Alt-W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들은 1강에서 일부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하시고요. 피처, 얘랑 얘두개 잡고요. 스케치, 3 스케치 잡아야겠죠? 그다 베이스 포인트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점을 잡은데 안 잡힌다고 그랬죠? 속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뜬다고 그랬죠?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 갖다 대십시오. 그 다음에 1, 2초 기다리면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잡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면 잡아 있죠? 윗면 잡아 있죠? 그럼 지가 알아서 하,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2D 스케치던 3 d 스케치던 다 잡고 들어간다는 거 맞죠? 그렇죠? 자, 이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이면하고 이면이 이게 직각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경사진 거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볼을 하나 뚫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면에다가 3리스케치로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양사방에다가요. 이 상태에서 한번 패턴을 해보겠습니다. 피쳐, 홀을 잡죠. 스케치는 이렇게 되겠죠. 베이스포인트는 어디를 잡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면의 원의 중심에 잡는 게 좋겠죠. 지금 어떻습니까? 방향이 이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베이스 잡고 이면 꼭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면도 잡는 겁니다. 이면 잡고 그러면 그 면의 수직으로 탁탁탁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아따 신기하죠? 그렇죠? 이거 뭐 가까이 면에다 구멍 뚫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뭐 그렇죠? 근데 제가 공면에다가는 아직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만 은 공면은 좀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평면 형태의 면에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항상 되느냐 이렇게 동그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동그라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찍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해결 안된것 같아요. 자, 홀은 잠시 어... 서프레스해 놓겠습니다. 제가 이 면에다가요 스케치하러 들어오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돌출하겠습니다. 2정예 찍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처, 얘 잡고요. 스케치, 얘를 잡아있죠. 베이스 포인트는 그냥 가운데 점 쓰겠습니다. 자, 페이스. 이면 잡죠? 면 잡죠? 면 잡죠? 면 잡겠습니다. 근데 베이스 포인트는 될수 있으면 옆에서 오면 형상에 이렇게 중간에 있기보다는 그 면상에 있는 점을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를 이 점을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은, 이 점이 잘차이들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어, 모서리하고 평이하죠? 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제 이것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은 2% 부족한 명령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반적인 여러분이 그 스케치 드리븐 패턴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평면상의 이런 포인트를 활용하는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자, 페이스 기능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면에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스케치 드리븐 패턴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